서울의 소리 측은 해당 집회에서 양산 사저와 집회 관련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문전 대통령 사저와 시위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 주변 고 시위가 허가되는 한인이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누구를 위한 집회인가? 국민을 분열시키는 개막난이 짓은 이제 꼴보기 싫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욕설 소음 시위에 대해 법대로 하면 된다며 사실상 옹호하는 발언을 내뱉었다. 며, 국민 갈등을 해소해야 할 현직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보였다. 고주장했다. 14일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주 앞에서 열리고 있는 보수단체 집회를 비판하며 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회원 등 참가자 30여 명은 이날 오후 2시경 윤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건너편에서 윤석열 김건희는 양산 주민 괴롭히는 욕설 폐륜 집회 중단시켜라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벌렸다. 이들은 대형 스피커 2대와 확성기 2대를 동원해 양산 시위 비호한 윤석열은 사과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 참가자는 뱅과리와 북을 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아크로비스타 주민들도 겪어보라 며 보스 유튜버의 노골적 욕설이 담긴 양산 집회 영상을 대형 스피커를 통해 여러 차례 재생했다. 경찰은 집회가 소음 기준치 65dB를 초과했다며 경고했으나 집회 주최 측이 스피커 면역을 줄였다가 다시 키우는 상황이 반복됐다. 주최 측은 양산 집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도 집회를 이어갈 것 이라고 했다. 이날 같은 시간 25m가량 떨어진 곳에서는 보수 성향 신자유연대 회원 10여 명이 맞대응하는 시위를 벌렸다. 양 집회 참가자와 집회를 생중계하는 유튜버 등이 몰리면서 거친 욕설과 고성이 오갔지만 경찰의 제지로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일부 시민은 양측 시위대를 향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며 항의하기도 했다.